맞아. 그렇게 발을 띄어야 되고 중심도 앞쪽에 있어야 돼요 바꿔주세요 왼발 오른발 빨리 커트 잡고 시작 커트 잡고 왼발 오른발 맨날 여기 앞에 못 뛰잖아요 그죠더 <웃음> 위에서 여기서 치거든요? 여기서 쳐야 돼 여기서 항상 가운데 멈추고 출발 그게 빨라요 멈출 때 폭이 좁으면 안돼 벌려야지 그렇지. 여기 직선 가운데에서 클리어랑 수비랑 언더 세개할 건데 랜덤으로 갈 거예요 미리 가면 안 돼요 미리 가면 바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준비 클리어 치고 자세 하나 둘 그렇지 미리 가지 말고 항상 가운데 멈추고 출발 그게 빨라요 멈출 때 폭이 좁으면 안돼 벌려야지 그렇지 준비 항상 하나 둘 벌려 벌려 벌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이거 봐 공보다 몸이 더 빨라 자세 안추고 하나 둘우 나이스 셋넷 다섯 벌려 따다당 나, 둘, 셋, 나, 둘. 특히 커트 잘해놓고 뭐 해야 돼요? 커트하고 뭐 해야 돼? 중심이 어 앞에 있어서 앞에도 신경 써야 되는데 커트하고 또 뒤로 빠지잖아. 준비. 커트. 자, <웃음> 나더 세게. 나, 둘, 셋, 넷. 그렇지. 내가 커트하는 이유가 뭐예요? 공격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커트하고 뒤로 빠지면은 앞에 아무것도 못 뛰. 자, 준비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천천히. 내가 높게 올려서 천천히 나가도 돼. 옳지. 하나, 둘, 셋, 넷. 나 더. 끊어. 끊어. 끊어. 끊어. 끊어. 뭐 해야 돼? 끊고 뭐 해야 돼? 끊고 바로 준비. 끊고. 다시, 다시. 준비. 하나, 둘, 셋. 나들, 나들, 세 끊고, 나들, 그렇지. 나들, 멈춰, 나들, 멈춰, 나 둘. 셋. 어이구, 우당탕거리면 안 돼. 다시, 다시, 자, 나들, 셋. 네, 그렇지. 자, 그제 그렇게 발을 띄어야 되고, 중심도 앞쪽에 있어야 돼요. 바꿔주세요. 자, 준비, 걸려. 나다해 너무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? <웃음> 시작 나 준비 나둘 이런 공 빨리 오자 항상 내가 빨리 걸면 어떻게 와? 빨리 걸면 그만큼 더 빨리 와요 준비 나둘셋나둘셋 준비 나둘너 터치 나온 이유가 뭐라 했죠 제가? <웃음> 미리 움직여서 <웃음> 걸고 파. 그렇지. 자, 걸고 이 사람이 어디로 치는지 봐야지. 그렇지. 걸고 뭐 해야 돼? 미리 오지 말고. 하나, 둘, 보아. 하나, 둘, 나. 저는 스매싱, 푸싱 또 때릴 수도 있는데 지금 <웃음> 몸이 이만히 와버렸어. 다시. 나 다시. 힘 있게. 수비는 힘 있게. 나, 둘, 셋. 넷! 다시 나가! 어이구 <웃음> 무슨 느낌인지 그래도 알겠어요? 어떻게 해야 되는지? 이게 몸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? 준비, 그렇지 나 둘, 이거 봐 <웃음> 이거는 서있어야 돼. 나 기다려 이거를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기다려 나 둘, 나 이거 봐 <웃음> 발이 급해져 <웃음> 여유가져, 여유가져 여유 가지고 클리어를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<웃음> 클리어 어디 쪽을 빼야 되죠? 이쪽 아니지? 일부러 여기 친 거예요? 일부러 친 거면 괜찮고 아니죠 그냥 치는 게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항상 정면으로 때릴 수 있지 하나 둘셋나힘 있게 힘 있게 잘했어 수비는 힘 있게 나. 네. 둘셋 그거 빨라야 돼 다시 탕탕 탕. 이거 봐 내가 빨리 걸고 준비가 안돼 있으면 앞에 절대 못 뛰어 빨리 걸었으면 그만큼은 그만 준비해야지 하나 둘나둘나 괜찮아 괜찮아 나둘셋넷나둘셋나둘셋넷오 잘했어. 잘했어. 잘했어. 준비. 퉁퉁퉁. 퉁, 퉁. 더 빨리. 퉁퉁퉁. 퉁퉁. 퉁, 퉁. 뭐 해야 돼? 그렇지. 준비. 하나. <웃음> 다시. 하나. 그렇지. 하나 둘. 떠, 떠서 그래. 수비가 떠서 그래. 노터치 안내려면 수비를 잘해야지. 그래야 내가 더 빨리 준비하고 앞에 나가지 하나 둘셋넷 좋아 하나 둘 하나 둘셋넷 그렇지 하나 둘셋넷 그렇지 따당 잘했어 따당 뭐야 리시브 이게 뭐야 <웃음> 하나 둘 올려 위로 허벅지 힘 받치고 리시브 해야겠어 이따가 이게 뭐야.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. 위로 가야지. 머리 위로. 이쪽 아니고 내 반대쪽 위로. 그렇지. 준비. 자세 잡고. 하나, 둘, 벌려. 자세, 자세. 하나, 둘, 셋. 나 둘. 나 둘. 나 둘, 셋. 이거를 다시. 하나, 둘, 셋. 나 다시 아! 나둘셋 그렇지 나둘 올려 올려 아, 하나, 아, 다시. 아, 다시. 아, 나 아, 다시 나 아, 다시 더 세게 때려 땅 그렇지 땅 아, 다시 다시 나둘 올려 잘했어 이거 아 <웃음> 좀 괜찮아 그렇게 계속 무뎌지게 해야 돼요. 바꿔주세요